한없는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열심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힘들고 고단한 시간으로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어린 신앙이지만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오며 지금 공부하고 배우는 모든 기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배우고 나아갈 동안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한숨과 근심이 아닌 감사와 기쁨을 깨닫는 학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앞을 바라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 학교를 가고 무슨 직장에 가는 바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자녀들의 앞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바람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동안 지혜만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인하여 공부하는 일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옆에서 바라보는 우리 부모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맡겨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과 같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모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오른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